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하나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채널을 열었습니다 카페24에서 무료 폰트를 오픈했습니다 또 무료 디자인도 많이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카페24의 무료 폰트와 그리고 무료 디자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디자인하는 부분까지 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카페24 관리자 화면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했는데요 보시면 카페24가 스마트 모드와 그리고 음, 프로 모드 이렇게 두개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개편이 된거는 다들 아실겁니다 자 이렇게 개편이 되고 나서 카페24가 바로 2019년 8월 28일 제 동생 생일이기도 한데 오늘 무료로 폰트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마찬가지로 최근에 무료 디자인들도 이 스마트, 디자인, 이 스마트 모드가 나오면서 많이 배포가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 폰트와 무료 디자인을 같이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폰트는 공지사항을 보시면 카페인14가 여러분들께 무료 폰트를 선물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설치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확인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또는 왼쪽 화면에 보면 카페24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폰트를 선물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창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열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고자 하는 폰트들을 위쪽에는 있 한글 폰트, 영문 폰트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자 하단 부분에 나와있으신 폰트의 이름들도 굉장히 이쁩니다 카페24의 빛나는 별, 카페24 고운 밤, 당당해, 심플의 단정의 동동, 숑숑 슉슉 이렇게 귀여운 이름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있는 예시들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에디봇이라고 하는 스마트 배너 등등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샘플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카페24는 해외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로 영문 폰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싶으신 폰트들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어, 심플해라고 하는 폰트가 마음에 드는데요. 심플해라는 것을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자, 다운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폰트가 설치가 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폰트 라이센스권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라이센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폰트 저는 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블클릭만 하면 서치 설치라고 나옵니다 다른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폰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 누르셔서 폰트 설치 사체 설치를 이용하셔가지고 폰트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해주면 해당하는 폰트에 대해 가지고 카페24 심플레라고 하는 폰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포토샵에서 디자인할 때 주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폰트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디자인 하시려면 에디봇을 이용하셔가지고 배너라든지 스마트 팝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팝업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카페24의 왼쪽에 있는 디자인 관리 메뉴에 디자인 추가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추가 메뉴로 들어오시면 소샵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료로 지금 자그마치 10개의 디자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처음에는 모바일 탭만 나오기 때문에 PC와 모바일을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 PC 모바일을 이렇게 탭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PC와 모바일을 한꺼번에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들 중에서 음 최대한 심플해 보이는 이세 번째에 있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디자인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보관함에 추가하겠냐 아니면 대표 디자인을 바로 설정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을 할 거라 최대 10분 정도가 적용이 되고 바로 쇼핑몰의 화면에 선택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대표 디자인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이 됐고 최대 10분 후에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디자인 관리, 디자인 보관함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소프 랩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받았는데요. 이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모바일과 PC에 다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되고 나서 제가 디자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텐데 가장 간단하게 수정을 하시려면 왼쪽에 있는 앱 스토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의 팝업들, 한마디로 어 지금 제가 보게 되는 화면에 이런 이미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에 대해 가지고 손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카페24가 어이 배너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이 앱스토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스토어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바로 바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메뉴중에 앱스토어라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앱스토어로 들어와 주시면은 전체 사용하고 있는거 스마트 배너와 스마트 팝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마트 배너 관리라는 것으로 해서 관리하기 모드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모바일 PC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현재 대표 디자인으로 만들어놨는 스킨의 배너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의 스킨들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스킨들이 지금 화면에 다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킨에서의 배너를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스킨 배너 조회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배너들이 있다, 추가하기 라는 것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안 사용한, 사용하지 않는 배너들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되고, 기존에 제가 새로 추가했는 지금 이 소프 랩이라고 하는 스킨의 배너들이 이곳에 삽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PC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겠죠. PC에서도 현재 스킨의 배너 조회라는 걸 눌러서 추가하기 확인을 한번 작업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 일단 모바일로 모바일 쇼핑몰을 요즘에 각광 받으니까 모바일로 들어가서 상단 배너, 중단 배너, 이벤트 배너 중에서 상단 배너에 있는 것을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관리하기 들어가게 되면 좀 전에 제가 샘플로 봤었던 그 배너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사용함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배너를 샘플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스토어처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배너 수정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 변경이 가능한데 이미지 변경하기를 누르게 되면 에디봇 배너로 직접 만들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간단하게 배너 만드는 것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요.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이 화면에 노출이 됩니다. 이 템플릿들 중에서 제가 사용할 거는 뭐 가로형 배너로 해가지고 음, 디자인 중에서 제가 얘를 한번 음, 뭘로 해볼까요? 얘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폰트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에 해당하는 폰트는 내가 아까 전에 카페24 심플해 아니면은 뭐 당당해 이런 폰트들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왼쪽 상단에서 편하게 무료 폰트들을 불러다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들이 있으시다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폰트를 이용을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뭐라고 쓸까요? 카페24 폰트 무료 제공 스킨 디자인 무료 제공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위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어서 그냥 제가 이 해당하는 부분은 선택 삭제로 해가지고 삭제를 해버리고요 하단 부분에다가 뭐 해시태그로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뭐 틀을 바꾸지 않고 여기다가 폰트 스킨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바꿔주고 싶어서 이미지에서 다른 사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라는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사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어떤 거를 사용해볼까요 엄청나게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응, 언스플래시에서 받았던 이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화면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스킨을 이렇게 적용하고 나니까 어 폰트 색상이 안 맞네요. 해당하는 폰트도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컬러로 바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적용하기라는 것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팝업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제가 스킨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모바일 스킨을 수정을 했으니까 모바일 스킨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상단에 보면 쇼핑몰 바로 가기에 모바일이 있습니다. 모바일을 클릭해서 이해당하는 모바일 디자인이 잘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이제 디자인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카페24에서 여러분들이, 어, 디자인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어찌 보면 타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지휘쇼핑에서도 카페24, 자사몰 등의 쇼핑몰들이 굉장히 노출이 잘 되고 있는 거 아실텐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카페24로 이 창업하시고 디자인도 쉽게 하셔서 빠르게 상품 등록하셔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나 이 상세한 디자인의 스킨에 대한 수정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